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 멤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룹 BTS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 21세기 핫아이콘의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최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10년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1위에 가장 많은 곡을 올린 아티스트가 BTS라고 전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이 기간에 6곡을 핫1 정상에 올렸고 다섯 곡인 드레이크 당내 곡식 올린 아리아나 그란데와 테일러 스위프트 각세 곡식인 더스틴 비버와 니키 미나즈가 뒤를 이었습니다 BTS는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 핫 101위에 오른 뒤 같은 해세비지 러브 리믹스 버전과 라이프 구조온도 정상에 올려놓았고 2021년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 홀드 플레이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까지 BTS는 여섯 곡으로총 17회 핫1 정상을 찍었습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엔솔러지 앨범 프로프가 최신 차트에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52위에 자리하며 20주 연속 차트인했고, 월드 앨범 3위,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24위, 톱 앨범 세일즈 28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멤버 정국과 찰리 푸스의 협업곡 레프트 앤 라이트는 글로벌 200에서 78위, 다이너마이트가 175위에 랭크됐고, 글로벌에서는 레프트 앤 라이트가 73위, 다이너마이트가 128위, 마이 유니버스가 134위, 버터가 176위에 자리했습니다. 정국님 얘기가 나와서 하는 에피소드인데요. 정국이 썼던 모자를 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렸다가 논란을 빚은 전직 외교부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직 외교부 직원 A씨는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덩개장터에서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 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를 본 BTS 팬들은 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 대해 신고했었습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모자가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BTS 소속사 하이브로부터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전국이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외교부를 찾았을 때 모자를 두고 갔는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이를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는데요.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청의 해당 모자가 유실물로 접수된 기록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됐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구체적인 죄명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해당 모자에 반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진의 이야기인데요. 첫 공식 솔로 싱글 디 아스트로넛으로 일본 오리콘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6일 오리콘이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진의 솔로 싱글 디 아스트로넛은 1 0 4 0 18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데일리 싱글 랭킹 신규 진입과 동시에 1위로 직행했다는데요. 더 아스트로나우트는 국내 한터 차트와 서클 차트에서 주간 앨범 차트 정상을 휩쓸었고 영국 오피셜 차트 톱 100에서 61위 오피셜 싱글 세일즈 차트 톱 100과 오피셜 싱글 다운로드 차트 톱 100에서 각각 2위에 오르는 등전 세계 음악 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진이 작사에 참여해 아미를 향한 애정을 담은 첫 솔로 싱글 더 아스트로나우트는 잔잔한 어프스틱 기타와 서서히 고조되는 신스 사운드의 조화가 인상적이며 청량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진 특유의 감성과 보컬리스트의 면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지난 6일 방송된 sbs 런닝맨에서는 bts 지니 게스트로 출연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선 지니 시원한 입담과 몸객으로 제대로 예능감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지는 혼자 하는 tv 예능은 처음이라면서도 제가 매력이 있어서 괜찮다. 걱정 말아라고 자신감을 보였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지는 멤버들과 다양한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지는 아닌데 아닌데 불타오르는데 게임에서 솔직한 입담을 과시했다는데요. 게임은 상대팀 한 명을 지목해 해당 멤버가 인정하기 어려운 말로 공격하면 되는 건데 공격받은 멤버는 아닌데 라고 외치고 아닌 이유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고 다시 공격하면 됩니다. 상대팀은 진에게 너 멤버 중에 RM 좋아하지? 라고 물어보자 아닌데 아닌데 나 RM 싫어할걸? 왜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어우 재수없어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진은 런닝맨 제작진과 출연진을 향해 RM에게 사과 안 해도 될까라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눗물에서 힘을 겨루는 미션에서는 뜻밖의 몸개그도 선보이며 종이 인형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진의 허우적대는 모습을 본 멤버들은 인간미 넘친다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BTS의 빌보드와 일본 오리콘 순위 소식 전국의 모자 사건, 진의 예능 방송 출연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확실히 어디가나 빠지지 않는 BTS의 훈훈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